자, 안녕하십니까 정혜성입니다 진짜 덥네요 그죠 음. 아, 오늘은 아, 왼쪽 상복부 아, 왼쪽 상복부 정상의 팽창이나 통증에 대해 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 어, 변수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황, 황민아님 황민아님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어. 어, 저 먹으라고 또 아이스크림 두개 보내주셨습니다 어. 황민아님은 한 제가 얼핏 알기로 한 1년 정도 동영상을 보셨다는데 좀, 요즘 음식도 나름 잘 드시고, 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학생인데, 이렇게 또 저한테 아이스크림까지 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꼭 치료 되시기 바라고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복부 통증은, 어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는 왼쪽 상복부 통증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원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왼쪽 상복부, 그러면 이쪽이 왼쪽 상복부인데, 네. 이쪽에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건 일단은 가스가 많이 몰리면서 팽창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죠? 아. 아. 어떤 분들은 이 아랫배 어, 왼쪽 아랫배 팽창도 나타나고 어떤 분은 왼쪽 윗배 어떤 분은 오른쪽 아랫배 어떤 분은 오른쪽 윗배 이렇게 팽창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 굉장히 불편한 관계 통증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데 음. 일단은, 한 가지는, 폐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 폐예요. 왼쪽 폐.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왼쪽 폐가 내려앉으면서, 평면도로 이렇게 창작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장을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 왼쪽 폐가 왼쪽을 로, 조금 하락을, 추락을 하면서, 대장을 눌러버리면,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음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맹장을 지나서 대장, 상행 결장, 행행 결장, 그래서 하행 결장, 이렇게 해서 직장, 엑슨 결장, 직장에서, 자 항문으로 이렇게 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왼쪽 대장, 그러니까 횡행 결장 왼쪽 부분을 눌러버리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는 변이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이쪽으로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눌러버리면 여기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변비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변비 증상은 여기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소장의 왼쪽 가운데 부분 온 아랫부분에서 팽창 현상이 일어나면서도 변비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이동을 안 하게 되죠. 그죠? 여기서 가득 갇혀 있다가 어 이렇게 변이 굉장히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흡수되면서 이제 대장의 주요 역할은 여러분 수분 흡수예요. 그 영양분 없으면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고 대장의 주된 역할은 거의 다 수분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가 여기서 이제 대장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변이 나오면서 굉장히 변이 딱딱하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 어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을 왼쪽 대장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대장이, 팽창이 될 수가 있다. 팽창이 될수 있으면서. 하여튼, 이건 뭐 평면도니까, 이게 뭐 오른쪽, 왼쪽, 이 구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창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란 축구공 안에 이 모든 창자가 막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대장을 눌러버린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소장 이 상단 소장 상단이 대장과 함께 동시에 눌려 버리면서 가스가 어느 지점에서 몰리면서 빠져 이제 위장과 식도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여기가 팽창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윗배가 빵빵하다 왼쪽 윗배가 명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치가 아니고 가운데 배가 아니고 왼쪽 윗배가 빵빵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대처법은 동일해요. 대처법은 동일하고, 실제로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이 아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폐가 내려앉으면서, 어떡하든 위장을 눌러버린다든가 장기를 눌러버리면서 가스 이동 흐름이 멈췄다. 그러니까 가스가 못 올라오고 있어 배출이 안되고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가스가, 그러니까 창자 속에서 이제 가스가 맴돌다가 약해져 있는 부분을 중, 집중적으로 팽창현상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상복부 팽창은 가스가 대장에 쏠려있던 혹은 소장에 쏠려있던 윗배에 이걸 이제 컨트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한 가지는 위로 뽑아 올릴 것인가, 이제 폐를 수축을 시켜서 어? 내려앉은 폐를 수축을 시켜서 뽑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가스 이동 체계, 다리 조작을 통해서 가스를 끌어내려 버릴 것인가. 이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걸 신중하게 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상복부가 왼쪽 윗배가 팽창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가스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가스가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호흡기가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가스가 자꾸 팽창이 됐고 그 압력이 상승되면서 창자 내부를 팽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단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복부 팽창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명치통증이 아니에요 왼쪽 윗배나 오른쪽 윗배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서 있을 필요가 있다 좀 걸어 다니세요 가만서 있다기보다는 좀 걸어다니다 보면 여기 빵빵하던 게 조금씩 그게 그러니까 대장에 팽창된 거는 안 내려가요. 그죠? 대장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가. 대장이 팽창된 거는 안 내려가고, 소장이 팽창됐다라면 서 있으면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죠? 서 있으면 결국 가스가, 어, 우리 다리가, 우리의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다리에 작용이 돼요. 그죠? 그 왼쪽 다리에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다든가, 아니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몇번 꾹꾹 눌러준다든가, 혹은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좀 걸어본다든가. 자, 기게첫 번째 동작이고. 그러면 가스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한 5분 정도 지나면 가스가 슥 내려가요. 소장에 있다라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여기분잘 기억하세요. 요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대장에 있다라면 다리를 누른다고 해서 가스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죠? 대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 가스는 어떻게 보면 폐를 들어 올려줘야만 해를 덜어 올려줘야만, 변이 통과하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변비 증상이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어 변비는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꼭 대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변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가 나타나는 거니까. 하여튼, 대장 쪽, 소장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에 있든가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더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맨손으로 하는 거하고 양손에 뭐 500ml 콜라병이라도 잡고 팔을 흔드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맨손으로는 아무리 해봐도 폐가 잘 수축이 안 돼요. 그냥 효과는 있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수축이 되는데, 뭐 5분 정도 열심히 해봐야 폐가 조금 올라와.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분을 하더라도 양손에 500ml 콜라병을 잡고 하는 거는 폐가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혹은 1.5리터 콜라병을 잡고 흔들어, 흔들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바람을 불어야 되죠. 그죠? 바람을 꼭 불어야 되는데 바람을 불어야만 됩니다. 그죠?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야 폐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물병을 잡고 바람을 부는 거야. 물병을 잡고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자, 한 2, 3번 이렇게 하다가 좀 앉아서 쉬는 거예요. 앉아서 쉬면서 또 계속 물병을 계속 하는 거야. 그이 작업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최소한 5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5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 계속 흔들지는 못하더라도 잠깐잠깐 잠깐 쉬, 쉬어가면서 한 10분 정도 산책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죠 물병을 잡고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에 힘 주면서 왼쪽 다리에 힘 주면 가스는 내려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 폐가 들리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막 식도 쪽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면 바람을 불어주면 머리도 흔들고 팔도 흔들고 바람을 불어주면 식도에 있던 가스가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니까 러두 가지 효과는요. 윗배에 있던 가스를 다리 조작을 통해서 가스를 끌어내리면서, 또 자바라 운동을 하면서 한쪽으로 뽑아 올리면서, 그죠? 이두 가지 동작을 병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니까, 러 여러분이, 여러분 정상에 따라서 대장의 가스가 차여서 왼쪽 윗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장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장은 여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거,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맹장. 오른쪽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횡행결장.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결장이라 그래서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결장이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냥그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서 우리가 등 뒤로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요. 위장 뒤로. 그냥. 빨간색이 대장입니다. 대장이 창자 중에 제일 넓고 부피가 커요 대장은 수분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여기서 팽창이 됐던 여기서 팽창이 됐던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 보는 것이 좋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을 안 누르고 소장만 누르고 있는 케이스라면 아그 대장만 누르고 있는 케이스라면 앉아서만 물병을 들어도 상관없이 들리면서 내그 변이 이동하면서, 가스도 이동하면서, 내려가게 돼요. 그죠? 어. 근데, 만약 소장, 소장이 팽창되어 있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법. 일어서서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걸어 다닌다든가, 걸어 다니면서 물병을 막 든다. 여러분, 맨손으로 하면, 효과가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병을 한참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손으로 하는 거는, 물병을 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렸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맨손을 해도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맨손으로 하면 맨손으로 5분 정도 이렇게 막 하면 폐가 많이 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살짝 들렸다가 한 10분 지나면 원래 자리로탁 돌아가 버려요. 다시 내려앉는다라는 거야. 10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5분에 한 번씩 팔을 흔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물병을 잡고 이렇게 하면 그 주기가 더 길어도 괜찮아요. 한 30분 정도 갈 수가 있거든 물병을 자꾸 한, 한, 한2 30분을 흔들었다. 그 폐가 맨손으로 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리면서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한 30분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그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면 더 오래 가게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 얘기를 가끔 하는데, 모래주머니는 조만간에 한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그외주의사항도또 있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왼쪽 상복부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이동영상을 아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자바라 운동법, 그죠?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꼭 들어보시고 또 들어봐야 될게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도 있고 그리고 잠자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면서도 가스를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방법 1, 2, 3, 4, 5 이래 갖고 있는 동영상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또, 호흡법에 관한 거는, 그 자바라 운동법의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2강,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호흡법 시 주의사항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막 물병을 두고 자바라 운동을 한다, 이럴 때는 좀 호흡을 강하게 하세요. 이것도 한 5초에 한 번씩. 자바라 운동을 안 하고 평상시에 호흡한다, 이러면 아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5초에 한 번씩. 한숨을 쉬어도 된다. 이빨 딱딱을 하면 한숨을 쉬어도 이빨 딱딱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이빨 딱딱 하면 자꾸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이빨 딱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여기, 위, 그, 식도 협착점, 여기, 여기 보면, 후두 덮개까지 가스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에 막 이물감이 생기고, 가스가 들러붙어서 가래가 생기고 하는 분들은 이빨 딱딱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셔야 돼요. 앞니발, 앞니발. 송곳니, 오른쪽, 왼쪽도 활용하시고, 딱 가운데 앞니발도 활용하세요. 어금니를 하지 마세요. 어금니 하면 마모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어금니는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앞니발은 자주 안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갈아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